그러니까 인수분 을 어떻게 하냐고요. 아니면은 그니까 이거를 왜인수분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 문제는. <웃음> 음... 왜냐하면은 첫 번째 거는 f x 하고 g x 하고 곱했을 때 정식이 나오는데 지금 네. 그러니까 네. g x 한에다그 식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네. 1 fx1씩 하나, gx1씩 하나,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지, 마이너스 1능그대 그래, 그래야지 답이 나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. 어, 음. 음, 아, 그러면은, 그니까, 러 이게, 이거가 이거니까,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은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네. 거예요. 인 거죠? 네네네. 오. 아, 요게 고비라는 거를 인수분해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, 제가? 그 네, 네. 그러니까 어... 곱해야 되는데 식두 개의 식을 모르는 식이 있는데 곱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그 식,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어... 하는 거니 까 곱해, 거꾸로 하는 거니 다 어... 분이... 아, 그렇구나. 꼴찌에서두 달만에 1등 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